쇼츠의 경우는 내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의 쇼츠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가 넘는 쇼츠 크리에이터는 이제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쇼츠 영상에 광고가 붙는 시기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며 쇼츠에 광고 붙는 형태는 일반 영상과는 다릅니다 일반 영상 광고의 경우 내 영상 앞이나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붙일 수 있지만 쇼츠의 경우는 내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의 쇼츠 영상을 보다가 넘기게 되면 랜덤으로 광고가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매달 쇼츠를 올리는 분들의 총 조회수를 합산하여 쇼츠 영상으로 인해 나온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입니다.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쇼츠 총 조회수 1억 뷰가 나와 수익이 1억 일때 이중 음악을 사용한 쇼츠 영상의 비중이 10%라고 하면 음악 라이선스 비용 1 천만원을 제외한 수익 9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쇼츠 총 조회수 1억뷰 중내채널에 한달 총 쇼츠 조회수가 100만회가 나와 1%를 차지할 경우 음악 라이선스를 제외한 총 수익 9천만원 중 1%인 90만원을 배정받게 되고 90만원 전체가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45%인 40만 5천원을 쇼츠 수익으로 받게 됩니다.